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케이 가자! 음, 아여기네 실내 낚시 카페. 어, 이렇게 저, 여기 여기, 여기. 오 이쁘다, 여기. 오오오! 오오오! 오오오! 오오오오 나 혼자 만났어요, 혼자. 쪼요, 나. 바늘이 아래. 다보여 이제 두개 뭉친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덮는다. 그 다음에 저게 정말 물고기가 물면은 저 형광이 안으로 쏙 들어갈 거야. 그때 이거를 위로 쫙 만사듯이 들면 돼. 여보세요. 어, 두 손, 두 손. 두 어, 두 손. 정말 두 손. 그렇지. 거야. 땡기면 고기 빠져 그대로 벗기고 있어야 돼 그렇지 자, 오. 오. 아 그거 그게 아 그거 그게 다는 거구나 야, 동아 잡았어. 아빠 봐봐. 그래 잡았어. 야, 우리 대단하다. 와, 우리 아들이 잡았어? 대단한데. 내 아빠 이름 떡지 저기. 에 꽝. 그렇지. 열어 위로. 위로 열어. 그렇지. 뒤좀 봐. 난다음 우리, 우리. 벽을 을달 보네. 작은데. 작았어? 봐봐. <웃음> 작아, 작아, 습니다는데 <작아>, <웃음> 아, 작잖아. 아, 그러네. 어쨌든 잘 왔습니다. 와. 아, 아, 그런 거야. <웃음> 어, 근데... 우리 라면먹고 할까? 응. 오케 라면먹고 하자 어, 라면도 먹고 하자 그래 저거 먹 먹고 또 우리 한번 그만 잡아보자 그래 쑥쑥쑥 아들아 동아 이거 좋아? 실내 스서또 올까 다음에? 네. <웃음> 와 우리 동아 잡았어? 와 대박! 동아 어, 동아 무게대로 가자! <웃음> 정말 잘했어 그래도. 동고정을 발을 하면은. 한번 더어떻 그렇지. <웃음> 어. 와오 어디 봐봐 우와, 어, 엄청 커 어디 봐봐 와집오야 엄청 어. 커 너무 도 뭐가 어동뭐어 지우 여기 봐봐 너앞에어지 엄마 봐지 ا ل 다 ع 봐봐 우와, 우와. 네, 오. 팔찌, 팔찌. 어? 감사합니다 인사 사품 <웃음> <사은품. 웃음> 받았어? 우 정우? 우리 정우 이거 막고 지우도? 아 이쁜 거 받았네 오늘 재밌었지? 가자